어~ 히짐은 수술이나 양압기나 입이나다 기도를 유지해 준다는 거 자는 동안에도 이런 기도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는 건데 어~ 수술은 실질적으로 자는 동안에도 이 정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꽤 많은 양을 도려놔야 되죠 그러면 내가 잘때 이만큼인데 이만큼까지 도려냈어요 그러면 깨어있을 땐 이렇게 돼버리나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있기 때문에 를 왕창 못 도려내고 조금 돌려내다보니까 효과가 별로 없고 어, 왕창 도려내면 또 부장이 커지고 그런 문제가 생기는거죠. 그리고 양압기 같은 경우는 공기를 불어넣어서 부풀려 주잖아요. 부풀려 주는데 어, 그냥 어, 쉽게 우리가 예로 들어본다면 우리 집에 물이 들어오는 이제 그 뭐지? 상수도가 있는데 상수도가 지금 딱딱한 게 아니고 말랑말랑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랑말랑한 상수도관으로 쫙 들어오는데 이제 자려고 문을 닫으면 이 관이 눌려 호스가 눌려가지고 물이 원래 같이 시원시원하게 안 나와요. 오늘 밤이라 다 자는데 뭐 평소같이 많은 양이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60, 70% 70% 80%는 충분하게 들어와 줘야 보일러도 떼고 뭐 필요한 물을 쓰는데 뭐 안되잖아요 눌려있어요 눌리니까 이거를 어? 잘 안나오네 양수기를 모터를 달아가지고 압력을 세게 해가지고 이거를 늘려줄 것이냐 문을 살짝 열어가지고 이거가 눌리지 않게만 해줄 것이냐 딱 그거거든요 문을 살짝 열어서 이 원래 기도가 유지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이오 가드 치료고, 이 모탈을 달아가지고, 막 물을 세게 집어 넣는 게 양압기 치료. 어, 어떤 걸 선택할 것이냐. 그건 이제 본인 몫인데. 수압이 낮으면 양압기를 쓰고, 뭐, 이렇게. 모타를 달아야 되지만 충분한데 양악기를 쓸때모터를 달듯 양악기를 쓸 정도까지는 아닌 사람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물론 꼭 양악기가 필요한 사람도 있어요 내가 볼 때는 90%는 충분히 이런 어, 기도를 확장해서 확장하는 것도 아니죠 원래 상태를 유지해 주는 거니까 기도를 유지해 줄수 있는 기구면 충분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이 다그를 제대로 알지 못해서 병원 가서 칼을 대고 모탈를 달고 이러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알아야 또개몽을 하죠. 그래서 어, 나는 기도를 어느 정도 열어야 효과가 있을 것인가? 내 턱이 어느 정도 위치했을 때? 어, 자는 동안에도 기도가 막히지 않을 것이냐 그거를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그럼 잠깐 끄고요